그러면 저희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 구리 태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합봉? 합봉 특집을 본 보면... 맞나요? 네 합공이 <웃음> 특집을 준비했는데 네. 이것만 준비하긴 아쉬워가지고 여기 저희가 스파게티도 직접 만들어서 토마토 스파게티를 준비했어요. 또 처음 먹고 싶었어. 치믈러. <웃음> <침을 넣기. 웃음>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갈릭 소스도 같이 준비했고요. 네. 아 맞아 여러분 그리고 <웃음> 이 바보 테리가 있는데 <웃음> 머리카락을 일자로 잘랐네요 네. 맹구처럼. 첫 피뱅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첫 키키 커피? 네. 뭐야? 너 뭘? 아 무슨 진짜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렇구나.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의 음료도 준비했어요. 네. 오늘은 료늘 바로 짜자잔. 환타. 환타 포도 맛이다. 네, 환타 한번 따라 볼게요 여러분. 네. 짠.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는데요. <웃음> 아, 되게 <웃음> <웃음> 어 그러니까 요즘 되게 어색해. <웃음> 여러분, 저희가 이거는 손으로 먹으려고 <웃음> 장갑도 이렇게 끼고 먹고 스파게티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그러면 저희 맛있게 먹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이거 아 저희가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진짜 짧아져 진짜로 너무 스피드하게 먹어가지고 와핫봉 진짜 맛있다 아니 구리가 핫봉이 되게 먹고 싶대요 이렇게 싸아서 그래서 합봉도 너무, 너무 조그마하지 않을까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네, 스파이시 핫봉이라고 이렇게 봉지로 몇 개씩 들어있어가지고 저 15개 1개 15개 정도 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서 몇십 개 먹을 수 있을 까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, 진짜 정말 정말 맛있고요 여러분 스파게티도 와 아까 테리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요리를 했는데 항상 제가 하다가 요리 좀해 네, 요리를 처음으로 테리가 했는데 처음에 면을 한 10분에서 8분 정도 삶아야 되는데 한 분을 삶았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막 중간에 먹어봤는데 좀덜 익어가지고 많이 덜 익었어요. 진짜. 벽돌인 줄 알았어요. <웃음> 열심히 <웃음> 어. 불을 최대로 해가지고 세게 해서 겨우 익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. 스파리티브 진짜 맛있었어요. 대박이었어 진짜. <웃음> 정말 맛있다. 근데 둘이 조합은 음. 어, 저 은근히 좋았어요. 음, 진짜 음, 은근히, 음, 은근히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 갈릭소스. 갈릭소스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인데요. 음. 오늘도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왔는데 이 친구도 한복했지? 응 음,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매콤했어요 이게 스파이시 얘도 청양고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매콤했는데 기분 조, 좋은 매콤함 와, 진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진짜 맛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바로 여러분 환타예요 환타 진짜와 이거 진짜 환타 포, 아 포도맛 포도맛 환타인데 와 이거 진짜 정말 맛있어 요 여러분 응. 오랜만에 먹었는데 응. 약간 멸치스한 느낌치스 아, 멸치스보다는 더 맛있는 거 같아 아, 뭔가 더달콤하다 그래 아 똑같은 거 아니야? 똑같아 똑같아 근데 거. 더 맛있지 왜? 응. 그냥 오랜만에, 오랜만에 포도, 먹어도 포도향을 느껴서 응. 그런지 치게맛있고 진짜 맛있다 진짜 응. 모든 조합이 다 완벽했어 아, 정말 완벽했어요 진짜 여러분 아, 아 진짜 오늘 점수를 또 내가야 될 텐데 응. 진짜 한번 여러분 오늘의 점수를 내보도록 했습니다. 음. 음. 여러분 저희 오늘의 점수는 음. 5점 만점에 5점. 진짜 로0점도 힘찬 5점. 정말 <웃음> 맛있었어. <웃음> 너무 아쉽다. <맛있다. 웃음> 시간이 없어서 가지. 네, 그러니까. 여러분 그럼 저희 <웃음>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안녕. <웃음>